안녕하십니까 6월 8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 투자 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소매업체 타겟의 2분기 실적 부진 경고와 높은 인플레 우려 그리고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예상 성장률을 큰폭 하향 조정하여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미 선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높아지자 반발 매수세가 다시 증시를 끌어 올렸습니다. 특히 소매 유통업종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네요. 원유는 중국의 봉쇄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러시아의 원유 공급 중단으로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전망에 재차 상승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소비까지 위축돼 여전히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을 있습니다. 고물가 저성장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된 걸 수도 있겠네요. 이로 인해 당분간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 확대로 인한 혼조세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고유가로 인해 산유국들만 호황인 이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71% 매도 29%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15% 매도 85%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5% 매도 95%로 압도적인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동안 장은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태그 플래은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800포인트와 12,2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16달러와 121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830에서 187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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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라는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선물 원기충전 유진차 선물 김억스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